다관과 수구 그리고 차호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생소한 단어들입니다. 바로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도구들의 이름입니다. 이외에도 차상포, 탄관 퇴수기 등 많은 도구들이 다도 체험에 사용됩니다. 차를 마실 때 은은한 차양을 맡으며 전통차의 다채로운 다도를 체험하고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왕피천공원 안에 있는 다례원입니다 이곳 다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진다오회에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왕피천 공원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 전통차 시음및 울진군의 지역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요 옆에 이렇게 연못도 만들어서 초가집도 만들어 갖고 이제 연꽃도 피우고 이런데 아쉽게도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는 요즘 이제 물레방가하고 이래가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저, 음. 운영을 아주 잘 하는 것 같아요. 음. 차에, 차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많이 알수있었어 그때는 몰랐는데. 아, 그럼 이렇게 설명까지 다 해주시네요? 예, 제가 이제 그 인도에 그, 유래를. 그 아유타에서 허황후가 시집을 오면서 수로왕한테 시집 오면서 자실을 넣어 왔대요. 그래, 그 자실을 저들은 배울 때 이제 하동에 그 시베지라 아르는데 이제 뭐 부산사람 김해 사람들은 김해가 이제 장군차가 나오고 이래서 다도 명인이 직접 타주는 녹차를 즐기며 다도의 예절까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체험공간으로 많은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들이 차를 배웠기 때문에 녹차 입으로만 했는 게 저들은 차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차는 대용차. 그뭐 꽃차 이런 건 전부 다 차지만은 다 대용차. 우리들이 이제 배우는 전통차는 녹차 입으로만 만든 거. 그게 진짜 전통차. 보이차도 녹차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차지 그 다음엔 전부 다 모든 건다 대용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리볼때 차는 우리 한국은 색향미, 색을 보고 그 다음에 향을 맡고 그 다음에 맛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울진을 이제 오시는 손님들한테 관광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홍보를 홍보대사 한 가지예요.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고 이제 흡족해하고 이제 손님들이 오셔가 아까처럼 이제 너무 좋다. 차 맛이 좋다. 이제 이러고 이제 제가 앉아서 이 차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은 몰랐던 걸 알아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우진 다오회에서는 방문객들에게 특히 우리가 예상하는 녹차의 맛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녹차를 직접 시음하며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웃음> 차맛 차 어떠세요? 특이하네요. 이제 순간순간 맛이 들고 어떨 땐더 맛있고 조금 더약했다 강했다가 전통차 시음은 전통 다도 방식으로 시험하기 때문에 자연이 주는 본연의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차분하게 차를 마시는 과정을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에도 여유가 생겨 보다 깊은 다도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선물인 전통차를 통해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다도 체험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한껏 만끽해봅니다. Olgin Media Network Channel.